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방입니다 라이브 방송이고 아마 얼굴로 추라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티 신고 있어요 추워서 오라 헬로 반갑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시네 좀 쌀쌀해서 이것 좀 입을게요 하이 반갑습니다 라이브도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창피한 거는 얼굴을 노출을 처음 한다는 거 같아요 좀 모양새가 좀 빠지긴 하지만 바지 좀 입을게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어, 백가님 안녕하세요 희정님 안녕하세요 JK님도 안녕하세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누나 어, 안녕하세요 <웃음> 똥깡기 님도 안녕하시고 조피기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이번 주에 <웃음> 영상을 못 올려 가지고 영상 대신에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웃음> 뒤로 좀 물러나야 될것 같은 게 얼굴 공개한 라이브 방송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피하고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맞아 누나 좀 괜찮으신가요? 몸은? 어둡게 보이, 보이나요? 아, 다행이네요 얼굴이 너무 잘 보이면 제가 어 에, 영상 찍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오히려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에,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차박 중이고요 지금 루프탑 텐트를 처음 올렸어요 이번에 루프탑 텐트 위에 올라와서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하이 셰셰 중국분 중국 반갑습니다 <웃음> 살이요? <웃음> 밥을 잘못 먹어서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저녁은 어 오늘 곰돌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전 부쳐 먹었어요 비와서 전 부칠 걸 가지고 왔는데 어 계획했던 것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이랑 막걸리 먹었습니다 오늘. 어 시작한 이제 막 시작했어요 시작한지 한 5분 정도 됐어요 아마 키자마자 들어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제가 좀 약간 창피해서 좀 멀리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어요 네, 일단 화면을 멀리서 보고 있어서 소리도 잘안 들릴 수도 있고 어, 얼굴도 잘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채팅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멀리 있어서 가까이는 있 쪽은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웃음> 대신 목소리를 좀 크게, 하, 크게 할게요 밥을 잘못 먹어요 요즘에 퇴근하고 나서 가끔 굽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좀 말랐나봐요 <웃음> 가까이는 안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가까이는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웃음> 연휴 때 지난주 연휴 때 가족 여행을 했어요 그 코로나 이후로 첫 가족 여행이거든요 저희가 가족이 되게 많아서 어, 친척이 아닌 저희 가족 식구들만 모여도 한 17명 정도같아요 조카들까지 다 해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첫그 가족 모임 하느라고 어, 캠핑을 못 갔어요 한번 그래서 그 대신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 화질하고 끊기는 거는 아마 여기가 노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노지에 있어 가지고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웃음> 여기 조명을 좀 많이 이렇게 둘렀어요 지금. 조명을 둘러서 얼굴이 반질반질해 보이는데. 감합니다 제가 얼굴 노출하고 라이브 방송 한게 지금이 처음인것 같아요 아마 그럴거예요 아마 <웃음> 잘 보이시나요? 봄소리님 안녕하세요 얼굴 노출하고 방송 본것다 처음이신거죠? 제 기억에는 라이브 방송 한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웃음>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전에 어떻게 라이브 방송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예전이라 얼굴 노출을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좀 창피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는 창피해서 못 가겠고 그래서 잘 안보여요. 아이디하고 어 <웃음> 채팅 치신 것들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보여서 제가 <웃음> 네 눈이 좋은 편이라 그래도 멀리서 잘 보여요. 일단 다가가진 않겠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제가 좀 흔한 얼굴이어서 어디서 많이 봤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고양이랑 같이 있는 영상이었으면 겨울이었나 보네요. 저 지번, 지난번 겨울에 난로 켜놓고 있었던 그때. 안녕하세요 리오니 반갑습니다 어워쩌버러님 안녕하세요 해상도 살짝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른 분들은 잘 보인다고 하니까 아마 해상도 올리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 저는 여기가 지금 노지여서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반갑습니다 <웃음> 안됩니다 아, 부끄러워가지고 안됩니다. <웃음> 칭찬하면은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진행이 안돼요. 뒤에 개구리 울고 있어요. 옆에 약간 그 연못은 아닌데 좀 물이 이렇게 가둬져 있어서 낚시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 지금 들리고 있어요. 지금 개구리. 그리고 아직, 어, 제가 낚시를 조금 하느라고, 어,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그래서 1차로 저녁을 마무리하고 올라와서 지금 라이브 하는데, 아직 맥주를 안 먹었어요. 이거는 영상 찍으면서 먹을 거예요. <웃음> 어, 이미 먹었, 어, <웃음> 전 붙여서 막걸리랑 전 먹었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곰돌이님 잘 지냈습니다 너무 말라 보이나요? 아, 큰일 났네 밥좀잘 먹을게요 밥을 잘안 먹어가지고 어, 원래 어, 배고픈 임님 오늘 낚시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잠잘 곳을 막 이렇게 뒤지고 다녔어요 노지오지 뒤지고 다니다가 물가가 보여 가지고 혹시나 해서 낚시 잠깐 했거든요 피라미 하나 그리고 각시 붕어 작은 붕어 한 마리 잡고 그렇게 좀 놀았어요 그 정도만 하고 놀았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다른 지역에서 원래 캠핑을 하려고 하다가 어, 여주에 있는 섬강 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어,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거든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 좌측편에 괜찮은 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빠졌어요 원주, 원주 근처에서 그래서 요 자리인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네, 위치 저장해 놓고 다음에 올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와볼 생각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리는 라이브를 좀 늦게 했었죠 지금 시간이 11시 더 가까이 된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면 라이브 영상 쪽에 영상이 저장이 돼서 지난 다음에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11시 넘었나요? 지금 9분인가요? 9분. 감사합니다 가끔 나들이나 이런 거 한번 다녀보세요 되게 요즘에 여름 직전 이어 가지고 많이 덥지 않고 좋은 거 같아요 많이 나들이나 아니면 소풍 피크닉 이런 거 다니면 좋을 거 같아요 누나는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으신가? 회승님 감사합니다. 9분 감사합니다.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주말에 캠핑 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 것 같긴 한데, 주말에 이렇게 캠핑 가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어서 좋아요. 좋아요. 내시경, 네, 시술은 끝나신거예요 누나는? 이제 안받아도 되나요? 똥광쥐님 어디 사세요? 약간 남쪽에 사시나요? 약간 쌀쌀한데? <웃음> 저녁이어서? 혹시 부산이나 남쪽 방향 사시면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시경 한번도 안, 안 받아봐서 <웃음> 내년에는 내시경 받아야 되거든요 저?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저도 아마 시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들어가세요 누나 수면으로 안하.. <웃음> 아 수면으로 안하셨구나 내시경 받을 때 수면으로 하면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얘기 같은 거 할까봐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쉬세요 누나 음. <웃음> 아. 뭔가 되게 약간 창피합니다 얼굴이 자꾸 <웃음> 나와서 저는 내신경 한번도 안받아봤어요 내년에 받아야 돼요 내년에 이게 자주 해도 지난번에는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때 거의 매주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몇달 정도를 쉬다가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네요 어색하기도 하고 오랜만인데 얼굴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어색하고 창피하고 <웃음> 익숙해지면 좀 자연스러워 질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앞에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는데 저를 못 보고 있어요 핸드폰에 나오는 저를 못 보고 그냥 채팅창만 보고 있어요 올해 처음에 이요 작년에 가 마지막이었나? 올해 처음이에요? 지금 6월인데? <웃음> 지금 이쪽에 조명 이쪽에 조명 이렇게 두개 있어요 요러, 요렇게 게 조명 펴놓고 하고 있어요 조명 없으면 어두워서 아예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응. 오늘 늦은 저녁에 저는 <웃음>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먹고 잘 거예요 늦, 늦긴 했는데 또 촬영하긴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네, 네. <웃음> 이게 어색해서 그래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행은 어, 가족들이랑 갔어요 제가 누나들이 많고 제가 이남 3녀 중에 막내거든요. 네, 이남 3녀 중에 막내라, 누나들도 다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어, 부모님하고, 그니까, 누나들 가족, 조카들 다 모이면, 17명 정도가 돼요. <웃음> 그래서, 그 전체 가족들 모여가지고, 펜션 잡고,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놀고 그러고 왔어요 지난 그 연휴 때 그래서 영상을 한주못 올렸어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제가 영상, 영상 찍느라고 어 약간 <웃음> 가족들 만날 때 가끔 못 만나는 적이 되게 많아요. 영상 찍으러 가야 돼서 못 나가, 뭐 해서 못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좀 갔다 왔어요. 남았을 때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주셨네요. 가족이 좀 많아요. 엄마가 좀 고생 많이 해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좋은 곳 가셨지만 <웃음> 엄마가 좀 고생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소중한 가족이라서 미안해요 가족들한테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약간 밖에 싸돌아다니느라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약간 곰돌이님도 다섯 명이세요. <웃음> 많으시네요. 즘엔 많이 없더라고요. 약간 저희 막내 누나는 세 명이에요. 지금 조카가 세 명, <웃음> 막내 누나 조카 세 명. 가족이 많아요. 되게. 아, 희정님 엄마도 고생 많으셨구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은 저는 엄마가 안 계시지만 좋은 곳에 계시지만 고생 많이 하셨어가지고 생각 많이 나요.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생각 많이 나고 네, 뭐 낚시할 때도 생각 많이 나고. 조카들이 많아가지고 조카들 명절때 좀 크면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명절때 명절때 명절때 큰애들은 돈을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어린애들은 조카들은 돈 10원도 안줘요 저는 그냥 악수해요 한 4학년 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4학년 까지는 악수하고 그냥 끝내요 됐어 건강해라 가제 명절 선물이라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보다 어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웃음> 네, 왜 그러냐면 그첫 번째 조카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조카를 명절에 첫 번째 그 용돈을 주기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 친구는 4학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은 더 어려서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그때 맞췄어요 은... 은영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지는 어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던 도중에 어, 경치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빠져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한 10분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소가 있어서 어, 오지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어, 다른 경우는 아예 그냥 작정하고 찾는 경우는 어, 네이버 지도에서 그 위성사진으로 많이 찾기도 해요 약간 그렇게도 찾기도 하고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노지랑 오지가 많아요 여기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 없, 없어요 노지로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웃음> 조카들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다, 다행인 것 같아요 잘 놀아주기도 잘 놀아줘서 제가 핸드폰이 멀어가지고 채팅이 이렇게 올라, 올라가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혹시나 질문하시고 답변을 못 받으시면 다시 한 번만 하,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화장실은 제가 어, 캠핑을 노지 오지 그리고 백패킹 다닌 이후로 어, 큰일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웃음> 긴장을 하거나 약간 그래서 그런지 큰 볼일은 본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작은 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잘잘 네잘 봅니다 아마 만약에 여자분들이면은 아마 화장실이 큰 문제가 되긴 할것 같긴 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엄마는, 음, 한 3년,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고, 돌아가신 지. 아마, 고생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 아프시기 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아픈 다음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만 하다가 가셔서 그래도 많이 지금은 추억이라 괜찮아요 또. 딱히 화장실 걱정때문에 걱정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노지다니면서 어 데드캠핑이라는 영화는 못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오지 가서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 노지 캠핑을 갔었는데 조금 유명한 노지 캠핑 장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노지 캠핑을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주변에 화장실은 없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임시 화장실 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데 저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소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소변을 못보고 어두워 질 때까지 참 참았던 적은 있어요 <웃음> 어두워 질 때까지 참았다가 조용히 그냥 티안나게 해결했던 적은 있는데 큰일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라시아스, 안녕하세 감사합니다, 곰돌이님. 아 안녕하세요. 웍이 <웃음> 그음그 파이어 메이플이라는 그 중국 회사일 거예요 아마 파이어 메이플을 웍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강호동이 락기남이라는 프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호동 락기남 웍이라고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웍이. 나쁘지 않게 잘 쓰고 있어요 여행숙님 안녕하세요 지금 원주 쪽어딘가의 노지에 왔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아마 원주나 여주 사이에 어디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행손님 <웃음> 감사합니다 요리는 정확히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엄마한테 <웃음> 엄마가 요리사니까 저희 식구의 요리사 셔서 요리하실 때나 아니면 할 때마다 옆에 붙어서 보고 배웠어요 보고 배우고 같이 하고 요리를 좀 많이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칼질은 제가 할 테니까 양념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양념하면 간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좀 잘하고 싶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멸치 막 머리 따고 마늘 까고 그러면서 솔캠이 솔캠 괜찮아요 그 솔캠하고 노지오지 캠핑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저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더 무섭고 저같은 경우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덜무섭더라고요 네, JK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아무도 없어야 잘 자요. 아무도 없어야 잠도 잘 자고 아무도 없어야 걱정도 없고 사람 있으면 더 신경 쓰이고 무섭고 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신경도 좀 많이 쓰이고 제이케이님 맞아요 맞아요 엄마는 평생 요리사셨죠 가족 전담 요리사 저희 가족 전담 요리사 어 소리가 담기는구나 지금 제 뒤쪽에는 이렇게 어, 물이 있어요 이렇게 연못 비슷하게 연못 비슷하게 있고 그리고 저 뒤편 제가 지금 앞쪽 보고 있는 쪽에는 공장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돌아간 소리가 아마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 후원은 제가 열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웃음> 제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게 영상 중간에 광고 넣는 거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첫 부분하고 마지막에만 광고가 들어가고 어, 중간 광고는 안 넣고 있고 후원도 아직은 안 받고 있어요 <웃음> 아직, 아직은요 아직 나중에 아마 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면은 열거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누가 뭐 주지도 않겠다는데 제가 열순 없으니까 <웃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 감사합니다 군인 <웃음> 군인은 다녀왔죠 군대 다녀왔죠 2년 통신병 갔다 왔어요 저는 <웃음> 저 내일 모레 생일입니다 내일모레 생일이에요 생일 지금 12시 안 넘었으면 내일모레 이고요 12시 넘었으면 내일이 생일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직 30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직업꾼이는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덫 설치해서 막 토끼랑 꽝 잡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부시크래프트 영상 보면서 했던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라이브 할게요. 오랜,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다가 안 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계속 뭔가 애매하게 그래서 라이브도 매주 하다가 어느 순간 한두 번안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창피하기도 해서 가끔 하, 할게요. 가끔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강원도 되게 자주 가요. 저 홍천 쪽 자주 가요. 홍천, 홍천 쪽하고 인제랑 횡성 이쪽은 가끔 가는 것 같아요. 아, 춘천이세요? 춘천, 춘천 쪽은 안간 것, 안, 안 가본 것 같은데, 춘천 쪽 괜찮... 괜찮은 노지 있으면 한번 조용히 다녀, 다녀올게요. 괜찮은 노지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조용, 조용히 알려주시면 사람 없는 노지로. 사람 없는 노지 알려주시면 춘천 쪽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용히. 감사합니다 대구 <웃음> 대구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사람 없는 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제가 올해 목표가 있어요 생일 저분은 저 생일인지 어떻게 아시고 생일 축하를 이모티콘을 저렇게 보내셨지? 저기 브라질분이신 것 같은데 번역이 되나봐요 신기하네 제가 올해 목표가 하나 있는데 어그 캠핑장을 가지 않는 게 올해 목표예요 돈을 지불하고 캠핑을 하는 캠핑장에 가지 않는 것저 경기도 살고 있어요 경기도 군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벌레를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촬영하는데 벌레 끼면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 노지를 안 가고 좀 캠핑장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어 캠핑장을 안 가볼 생각이에요 노지 위주로 노지 오지 위주로 좀 가볼 생각이라 잘 될진 모르겠지만 <웃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캠핑장 가지 않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벌레도 이겨낼 만한 것 같아요. 성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벌레가 좀 싫어요. 무섭진 않은데 좀 싫어요. 특히나 요리하... 요리하고 뭐 해먹을 때 벌레들 많으면 막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음식에 그런 게좀 싫어가지고 <웃음> 진드기는 확실히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풀이 많아서 오지오지는 토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은 본 적은 없어요 귀신이 귀신을 믿질 않아서 귀신은 딱히 무섭진 않고요 어,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귀신은 본적 없고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은 많이 보니까 약간 이런, 철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막 두들기면서 자요 잘 때도 <웃음> 도시락 같은 거에 쇠 넣고 가끔 일어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러면 멧돼지는 안 오긴 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웃음> 어 곰돌이님, 저는 캠핑은 정식적으로 시작한 건한 3년 정도 된것 같고요. 3년 정도 된것 같고, 저는 대학교 때한 6년 정도? 6년 정도 매년 자전거 여행을 해, 해가지고, 대학교 때그 자전거 여행할 때 자전거 뒤에 텐트 하나, 그리고 앞에 핸들 옆에 코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전거 여행을 위한 캠핑을 했던 적은 있어요 정식적으로는 어... 3년 정도 됐습니다 요거는 축키입니다축키제친구예요 츄키. <웃음> 친구 사연이 있는 제 친구 척키 옷을 입은 시추 그래서 축키입니다축키 요거 만드신 분을 좀 찾고 싶긴 해요 요거 제작하신 분요축키예요축키축키 추키, <웃음> 이게 사탄의 인형 척키 있잖아요 척키의 옷을 입은 시추예요 시추 그래서 축키 <웃음> 감사합니다 감성여행 제작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오만이 됐습니다 <웃음> 사실 좀 거품이 많이 낀 오만이라서 그렇게 실감이 많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오만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저의 찐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중캠핑으로 제가 떡상을 했기 때문에 오만이 된 거여서 그렇게 많이 네, 거품이 좀 많이 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더 열심히 해야, 해야죠 <웃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한, 하나를 좋아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쪽으로 조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쌓일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게또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다양하게 막다 하거든요 캠핑 아 유튜브 접으신다고요? 어, 음, 많이 힘드셨구나. 유튜브 많이 히, 힘들죠? 사실 재밌는 걸 해도 유튜브 식으로 뭔가 결과를 바라거나 바라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뭔가 숙제처럼 뭔가 해나가거나 이러다 보면 힘들긴 한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제처럼 매주 막 출퇴근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이게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좋아하는 것도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가 저도 있었어요 멋접브러님 감사합니다 네. 부금이 있나요? 저 부금... 은 어, 없는데 아, 도토리 예전 영상에는 예전 영상에는 음악을 좀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음악 안 넣거든요. 예전에는 음악 다 직접 찾아가지고 음악만 한 3, 4일을 골랐던 것 같아요. 음악만 3, 4일, <웃음> 음악만 한 3, 4일 고르고 그 음악에 맞춰서 영상 편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음원 사이트도 1년거 구독하고 한 3,4개월 이후에 어 음악 넣지 말아야지 했어요 아 지금은 음악 안 나와요 예전에 예전에 음악을 편집할 때 넣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예전 영상이 지금은 음악 안나와요 안 소리가 안 들려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노래 음악 소리에 현장 소리가 묻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음악을 좀 뺐어요 하이 <웃음> 맞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안 들려요 노래를 넣으면 노래를 그냥 감상하게 되는, 노래를 감상하게 되는 거지 영상을 시청하고 그 자세히 들어보면 막 되게 별의별 소리 많이 들리거든요. 새소리 이런 물소리 이런 거 많이 들려서 음악 감상 말고 자연의 소리 감상하신다고 생각하면 좀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도. 오히려 어, 어느 순간에 그 남을 따라하던 영상 편집에서 그냥 내 영상 찍어야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한 이후부터 잘되어서그 뒤로는 어, 자막도 잘안 넣고 그리고 어, 음악도 안 넣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캠핑하는 거에 내가 먼저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집중해서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영상만 찍, 찍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된것 같아요 약간 하고 싶은 거 해서 맥주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웃음> 따뜻하냐, 이거. 맥주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있어요. 까서 먹. 여기서 까면 영상에 까는 모습이 안 나와요. 따는 모습이. 그래서. <웃음> 그래도 한잔할까요? <웃음> 한잔할까요? 괜찮겠죠? 잘. 편집해서 넣으면 <웃음> 맞아요. 이게 음악 넣는 건 가끔 되게 좋거든요. 타이밍 잘 맞으면 음악 넣었을 때그 분위기하고 이런 걸 정말 잘 맞춰줘서 좋은데 제가 예전 영상 찍었던 거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오스칼님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넣었던 영상을 보면 음악만 들려요 그제 움직임하고 음악 밖에 안 들려서 현장의 소리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많이 아깝죠 영상 자체가 그현장이좀 날라가 버린 느낌 이라서어 진짜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도토리님 한잔 마시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곰돌이님 맥주가 많이 식었어요 저술 되게 좋아해요 많이는 못 먹고 즐겨 마시는 편이긴 해요 혼술 좋아해요 저는 혼술 예전에는 예전에 한참 힘들었을 때 연애사로 많이 힘들었을 때 연애사로 많이 힘들었을 때에 한세달 정도? 세달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술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즐겨서 마신 건 아니고 막 누구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으려고. 지금은 이렇게 막술이죠. 그한 잔씩 집에서 맥주 한캔 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지금은 연애 안 합니다. 저는 <웃음> 여친 없습니다. 며칠은 없고 가끔 썸, 미... 네, <웃음> 가끔 썸을 타긴 하는데 그 그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유튜브가 첫 번째라 다른 사람을 신경 잘못 써요 그래서 <웃음> 미안하게도. 낚시는 오래 했었어요 오래 해서 <웃음> 가끔 즐기고 있어요 요즘에도 낚시 오늘도 했어요 낚시 했고 예전이랑 좀 많이 다, 달라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 뜨거웠던 연애 했을 때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는 다 필요 없잖아요 가족도 필요 없고 뭐 성공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 그 사람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게 전부였을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경험을 좀 하니까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게 첫 번째 순, 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도 그냥 예전처럼 막 이렇게 불타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서 옛날 얘기죠 뜨거웠던 연애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없어요 뜨거운 연애는 캠핑의 매력은 그거죠, 계획?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지만 다른 장소에 있다가 또 다른 장소에 가려고 하는 도중에 내키는 대로 중간에 빠져서 이 장소에 온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했다고 하면 아마 계획을 다 짰을 거예요 오늘 어디서 뭐하고 뭐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야지 하고 계획을 다 짰을 거라 그대로 흘러 갔을 거거든요 근데 솔로 캠핑을 하면 없어요 그런 게매 순간순간이 그냥 다 약간 즉흥적이어서 그게 좀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지 캠핑이 재밌는 것도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한 군데 갔다가 사람이 많으면 딴데 가버리지. 거의 사람 많으면 딴데 가지 뭐. 이렇게 돼버려서. 캠핑장을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성님 봄소리님 잘자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어 희정 썸이셨 <웃음> 썸이셨구나 사실 그분은 잘 기억이 안나고 희정님만 좀 기억이 나는데 잘 안되셨나요? 그... 아 아하... <웃음> 저는 커플인 줄 알았어요 <웃음> 그때 사실 희정님 처음 뵀을때 커플인줄 알고 되게 왜 커플이 자꾸 쳐다보지 이랬었거든요 <웃음> 우연히 첫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을 대면해서본게 거의 처음 이어 가지고 좀 놀라기도 좀 놀랐고 좀 그랬어요 <웃음> 아유. 아유. 저런 상황은 없어야죠 저... <웃음> 별의별 일이 많긴 하지만 살, 살다 보면 저는 결혼은 안할거예요 <웃음> 저는 결혼은 안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음... 제가 요리를 요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요리를 한 이유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여행가 꿈이었던 이유랑 어쨌든 중학교 때에 뭔가 조금 제가 좀 사연이 많아서 그때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웃음> 결혼 안할 거예요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결혼 계획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아예. 어쩌버러님 <웃음> 들어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저도 이번 인생은 틀린 것 같아요. 사실은. <웃음> 저는 근데 약간 일찍부터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한 거긴 한데 지금 와서는 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약간 그안 하는 삶을 살 거면 아예 다르게 살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약간 맞아요. 안 하면 돼요. 결혼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되지만, 해, 하고 싶지 않으면은 전안 해도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물죠 마음 잘맞는 사람? 응. 내일이에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 그것도 그런게 저도 그 결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완전히 뼛속까지 뿌리 깊게 막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또 있는 거 보면은 무조건은 아닌 것 같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뭐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때가 되면 또 하겠죠 진짜 좋은 사람 잘 맞는 사람 또 만나면 또 그쵸.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 맞습니다. 변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뭐, 변했어,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죠? 그럼요. <웃음> 독서실에 계신 고3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웃음> 약간 뭔가 인생 상담하는 분위기 같죠 약간 저 나이 많아요 약간 나이 많습니다 근데 고3은 왜 여기 방송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캠핑을 좋아할 라인은 아닌 것 같고 신기한.. 신기한데? 고3 친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지연씨 안녕하세요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어 성수님 서른 중반 이상 이에요 서른 중반 이상입니다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희정님 저 나이 모르셨구나 <웃음> 나이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선홍님 감사합니다 <웃음> 나이 근데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애늙은이 같은 사람도 있고 나이 되게 많아도 젊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사실 네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해요. 점게 점게 사시면 돼요 다. 하고 싶은 거 하, 하고 살면 됩니다. 뭐, 약간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하고 살면. 될것 같아요. 음. 솔캠은 어... 솔캠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적어도 한세번 정도는 해보세요. 무조건이에요. 세 번은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힘들고 어색하기 때문에 세번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없는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쏠개 말 거면 <웃음> 저 이제 막예곰돌이님저 이제 막 네. 습니다 <웃음> 비슷한 것 같아요. 곰돌이님이랑 저랑 나이대 비슷할 것 같아요. 총총님 안녕하세요. 칼님. <웃음>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꿀꿀띠입니다 꿀꿀꿀꿀입니다 저는 긴 했지만 뭐 사와서 드세요 희정님이 저보다 어리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똥깡띠님 아직 안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꺽지낚시 재밌는 것 같아요 꺽지낚시가 저도 올해 처음 시작해 봤는데 꺽지낚시 진짜 재밌, 재밌는 것 같아요 해보면 유희님 안녕하세요 <웃음> 춘천 춘천 한번 갈게요 진짜 <웃음> 저... 저는 근데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저는 제 목소리 들으면 너무 이상하... 이상하거든요 저는 막... 이상해요 제 목소리 자체가 근데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녹음해서 제 목소리를 듣거나 예전에 막 얘기하는 말하는 영상 찍고 나서 편집할 때 들으면 제 목소리가 막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차박도 재밌는 것 같아요. 차박 재밌어요, 재밌어요. 느낌상. <웃음> 느낌상 83. 메가님, 주무세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녹음하고 들으면 자기 목소리 진짜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좀 이상해요. 약간 다른 사람 목소리 듣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안이란 얘기는 가끔 가끔 들었어요 가끔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못 듣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마음이 좀 어려서 철도 좀덜 들었고요 철도 덜 들었고 그냥 나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약간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맞아요. 철은 임종 직전에 임종 직전에 든다고 했어요. 원래 그랬어요. <웃음> 약간 그냥 어른스러워져야지 이런 생각은 갖고 있긴 한데, 철 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요리. <웃음> 요리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요즘 올해 또, 올해 두 번째 목표가 또 나왔습니다. 올해 두 번째 목표는 요리를 좀 많이 하자 <웃음> 요리 좀 많이 할게요 다양한 요리도 많이 하고 그럴게요 어 자동차는 팬님 음, 어, 반갑습니다 일단 어, 집에서 예전에 많이 해먹었었어요. 반찬도 많이 해먹고 했었었는데, 반찬 위주로 좀 많이 해먹었었는데, 요즘엔 거의 안 해요. 집에서 뭐,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긴 하고, 이, 집에서는 거의 안 하고, 캠핑장 와서만 요즘엔 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무슨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까먹 까먹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 차가 <웃음> 차가 일단 차 얘기 먼저 할게요 차, 차는 어그 도장면 차 도장면에 기스난 거는 괜찮고요 비스 났는데 괜찮고 그리고 하부에 언더코팅을 했어요 그 부식방지 위에서 언더코팅을 했는데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언더코팅이 벗겨졌어요 오프로드몇번 하니까 언더코팅이 다 그냥 이렇게 다 <웃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언더코팅을 괜히 한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바닥 그차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 가지고 잠깐 봤는데 뭐가 좀 부서져 <웃음> 뭐가 좀 부서져 있었어요 그게 뭐가 부서졌는지 모르겠는데 나사가 한 3개인가 네개 정도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정도만 박혀 있고 이렇게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그것도 수리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차가 차는 멀쩡한데 약간 그 외의 것들이 약간 말썽을 좀 부려 가지고 <웃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언더코팅은 그냥 안할 생각이고요 더 이상 부식되면 부식되는 대로 할 거고 그 부서진 부분만 조금 고쳐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인치업은 2.5인치 지금 돼 있긴 한데 조금 험하게 좀 다녀서 제가 망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닝은 후회하진 않아요 그 오프로드 튜닝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만족 너무 만족 곰돌이님은 여성분이신가요? <웃음> 그죠. 이게 오프로드 튜닝한 다음에 이 좋은 게어 약간 겁이 없어진 거? 겁이 좀 없어져서 좋아요. 약간 뭔가 어딘가를 갈때 그냥 막 들이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웃음> 곰돌이님 저도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할게요. 많이 많이 올리고 어러도록 할게요. 테라 테라는 색깔이 이 좀... 맥주 캔의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서 테라 자주 마시고요. 예감은 예전부터 구운 감자. 감사합니다. 여성분이셨군요 음. 제 영상에 댓글 많이 나, 남겨주시는 분들 오래 남겨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성별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냥 닉네임으로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 루프탑 텐트에요 지금 루프탑 텐트 올렸어요 지금 루프탑 텐트 올렸는데 중고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누수가 좀 있고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주에 ax 받으러 가야 돼요 똥깡쥐님 들어가세요 팬미팅은. 팬미팅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팬미팅 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거품이 좀 많이 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알짜배기 저희 구독 저 좋아해주시는 구독자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하고 막 크게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소규모 캠핑 팬미팅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아직 구독자분들과 캠핑은 계획은 아직 없, 없어요. 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아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하면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가족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10만대 10만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만대도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 숫자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자. 고민 많이 하고 계획 많이 짜놓고 있을게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알빛님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90분 영상 거의 90분 했어요 90분 봄돌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 왔어요. 아까 비 와서, 비올때 텐트 치고 해서, 그 짧긴 하지만 아마 우중 캠핑 영상 살짝은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 올라가면. 되게 많이 보고 계신.. 약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신기하게 그러니까요.. 이게.. 음, 라이브 방송이 시작할 땐 한.. 한 30분만 해도 길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시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아직 올해 비가 많이 안와 가지고 지금 감뭄 많이 심하잖아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조금 좋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너무 안와 안와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올 거면 주말에 <웃음> 평일 말고 좀 주말에 왔으면 좋겠어요 비러면 항상 캠핑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비 소식 들리면 지난주에 가족 모임 할 때도 비 왔었는데 그때 막 비바람 막 부는 거를 건물 안에서 창밖으로 보니까 캠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아쉬웠어요 가족 모임 너무 즐거웠지만 네. 창밖으로 보던 비가 너무 약간 그랬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우중 캠핑으로 영상 보시기 시작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웃음> 덜 피곤해 보이시죠? 뒤쪽에 개구리 울고 있어요 지금 <웃음> 이쪽에 지금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 웅덩이 같은 게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 들리고 있어요 이쪽에 개구리 소리 <웃음> 들리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노지 캠핑하고 오지 캠핑 장점 중에 장점 중에 장점이 매너 타임 없다. 이거거든요. 저 노지 가도 주변에 사람 있으면은 살짝 조용히 하는 편이긴 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오스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용히 할 필요도 없고 크게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네, 맞아요 퇴실 시간도 없고 입실 퇴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맞아요 맞아요 노지 캠핑이 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빨리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언제 가지 언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좀더 이따 가지 해도 되고 이래서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비건대리 어서오세요 <웃음> 사실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한 100분만 채울까요? 95분 된것 같아요 지금 95분 됐는데 100분만 딱 채우고 개구리가 되게 많아요 약간 참개구리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텐트 쪽에도 막 들어와서 막 기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 캠핑 장소를 그러니까 오지나 노지의 캠핑 장소를 검색해서 가면 사람 많은 곳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색하고 가는 것보다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초롱초롱 초롱초롱합니다 어 합방은 안 했어요 저는 합방은 안 해요 그 캠핑이랑 전혀 상관없는 유튜버 분이 합방할 거냐고 연락 온적 있었는데 안 했어요. 저는 딱히 합방할 생각이 없어요. <웃음> 아직 합방할 생각은 없어요. 또 특히나 약간 유명 유튜버랑 합방할 생각은 전혀 아직 없고요. 하더라도 제가 연락 주고받던 오래된 그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면 몰라도 막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형 유튜버들이랑 합방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제, 제 기준에는 하더라도 제가 알고 지내던 오래 연락했던 막 댓글 많이 남겼던 유튜버들이면 또 몰라도 그런 건 아직 할 생각 없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되면 합방도 하긴 할것 같아요. <웃음> 합방도 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 먼저, 가까운 사람 먼저 할 거고 그렇게 하겠죠 아마 <웃음> 외국인분. 뭐... 미랑님은안 되지 미랑님이랑은안 <웃음> 되고 구독자 초대도 구독자 초대도 생각 중이긴 해요 구독자 초대라기보다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약간 뭔가 우울해지고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뭐냐면 제 일상이 있고 유튜버 하는 건또 다른 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유튜버의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이 원래 삶 삶의 일상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약간 이쪽 사람들도 소홀해지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과의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짧게 뭐 당일치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주 만나거나 뭐 캠핑을 또는 이렇게 가거나 해도 그거에 균형을 좀좀 좀 맞추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지금 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이쪽이 너무 줄어들면 저는 약간 그온라인상에 핸드폰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그 컴퓨터로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는 많이 성장할 수 있어도 원래 알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있는 게 전혀 느껴지긴 하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밖에 개인적인 시간을 못 내요 그 캠핑 가고 편집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알던 사람들 <웃음> 원래 알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두번 만났던 사람을 한번 만나고 다섯 번 만났던 사람 세번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좀 있어요 이 균형을 좀 맞추려고 저도 좀 계속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수 있어 <웃음> 균형은 잘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편집 은 사실 맘먹고 하면은 금방 하긴 하는데 마음이 잘안 먹어지네요 <웃음> 자몽님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아직은 재밌어요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원래 여행이나 모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와보는 곳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변 풍경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은 만큼 한쪽은 살짝 미안해질 수 있다 <웃음> 이, 이건 거죠 어쩔 수 없, 없는 그거라 균형 잘 맞춰볼게요 매주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어, 매력 있게 생기셨다는 거에 대한 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분 지나, 지났어요 감사합니다 방송 <웃음> 감사합니다 여름에 한번 너무 더울 때 계곡 한번 가서 몸 한번 담가볼게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100분 넘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대 미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00분이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7월 9일은 영상 안 올라갑니다 안 찍을 거예요 아쉬워요 좀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잘 자요 뗄게요 다음에 또 봬요